안녕하십니까 윤학기동유일봉관장입니다 음. 그리고 여기는 오세민입니다. <웃음> 자, 아, 이번 시간에는 어, 어, 목감압법에 두손목을 주야합니다 앞전에 저희가 목감압법 에 두손에 한손을 했는데 이번에는 두손목. 자, 뭐가 두손목이냐면 상대가 이렇게 잡은 걸 저희가 두손목이라고요. 두손목 잡혔을 때 처음에 손을 오. 한 어느 손에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제 오른손을 엄지를 위로해서 들면서 팔꿈치는 그대로 가만히 두고 자, 이런 식으로 당겨 뺐습니다 빼고 제가 몸이 전환을 하면서 제가말하자로 이렇게 빠지면서 상대의 중심을 터뜨려줍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내 왼발이 쪽으로 빠지면서 잡혀있는 손을 들고 반대손으로 상대의 손 등을 이렇게 잡습니다. 잡고 그대로 밖으로 돌리면서 잡혀있는 손을 빼고 그리고 뒤에 있는 발이 상대의 뒤편으로 들어가서 반대 손으로 상대 목을 잡고 얼굴을 어깨쪽으로 당기면서 돕니다. 이때 손도 같이 당겨야 돼요. 자, 같이 당기면서 돌고 자 그리고 잡혀있는 손을 놓습니다. 놓고는 상대의 턱을 내팔로 쓸어올리듯이 올리고 그리고 이 손으로 상대의 등게 어, 여기를 밀어주고 그러면서 밑으로 지려요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Thank o u